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가을철 환절기 피부관리 이렇게 하자 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건성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건성피부관리법, 지성피부관리법, 뭐 민감성피부 이렇게 케어하자 이런식으로 영상을 굉장히 좀어 찍었었는데 좀 정리도 살짝 안되는 느낌이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답시고 나름 정리를 했는데 살짝 바꿔봤어요 구성 같은 거를 그래서 먼저 성분 어떤 성분이 건성피부에 쓰면 좋을까 이런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 단계별 스텝 그리고 마스크팩 각질 케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성분은 앞으로 얘기하는 토너,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 이런 거를 고를 때 이런 성분 위주로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도움이 되고 또한 그것들을 추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건성 피부, 환절기 가을철 피부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 건성피부 환절기에 특히나 이럴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더 좋을까 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를 하려고 해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건성피부 환절기 당연히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가득 보충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분들이 히알루론산이 가장 먼저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약간의 소독과 뭐 향균작용이 있긴 하지만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없는 알콜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하라던가 파 같은 제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하나 파하 같은 경우는 전농도일때 보습을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물론 말일드하게 각질 관리를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보습을 더욱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하나 파하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좋고요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성분이야기에 올렸었던 장미 성분 장미 추출물이라던가 장미에 관련된 그런 토너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보습감에 좋아요 그리고 또한 알로에가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좋겠죠 알로에 토너라던가 알로에 젤을 이렇게 올려서 팩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지만 발효 토너 있잖아요 어... 대표적으로 들린다면 SK2에서 피테라 에센스. 그게 아무래도 가장, 제일 먼저. 저희, 우리나라에 이슈를 일으켰으니까. 그런 피테라 토너와 같은 발효 턴업. 또한 건성 피부에 보습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히알루론산, 알콜 프리 제품. 그 다음에 아파를 합류하고 장미. 그리고 알로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발효 토너류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 플러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라마이드 같은 유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피부 장벽을 더욱더 보습을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분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 기준을 먼저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성 피부에 대해서 스킨케어 단계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 했을 때 가장 클렌징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토너, 이용하죠. 토너나 스킨, 그 다음에 에센스류, 그 다음에 크림류.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네 가지 스텝으로 할때 어떤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그 성분의 포함된 제품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품에 있어서 어떠한 제품이 있어서 어떤 제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사이닉 히알루론산 토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랩 바이랭두 바이랑두라는 히알루론산 토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즈 엔트리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제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하나 파하 같은게 함유되어 있는 토너나 로션 같은 경우는 닥터디퍼런트 에서 나온 건성용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오렌지 토너를 쓰시면 거긴 아하가 3%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일드하게 각질 관리하면서 보습도 할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아이소이 제품을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아이소이 로즈 시리즈가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이소이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로에 같은 경우는 청미성에서 나온 유기농 발효 어쩌고 저쩌고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시리즈가 굉장히 성분도 좋고 어, 제품도 잘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미정 알로에 발효, 유기농 알로에 발효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는 이런 식으로 네가지 정도 피부 스텝별로 케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어,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워시오프팩으로, 워시오프팩이랑 바르고 난 다음에 씻어내는 제가 흔히 계속 얘기해드린 슈렉팩과 같은 그런 팩들을 일컬어요 그래서 워시오프팩으로 각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고 시드몰에서 나온 녹차 필링젤 같은 이런 필링젤 문질러서 뭔가 떨어지는 그런 젤 같은 경우는 어 2주에 한번 정도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계속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2주에 한번 정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써 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거는 차임박에서 나온 필링이 크림 마스크라던가 그다음에 이솔리에서 나온 아하 10%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어, 아가 약간 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어, <웃음> 사용 방법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사용 기간을 늘리시던가, 아니면 퍼센트를 증가하던가, 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워시오프팩 중에서는 머드 종류가 포함된 마스크팩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머드가 굉장히 흡착력이 좋아서 각종 노폐물이라던가 기타 각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게 각질 관리를 해주시고 클렌징폼으로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오는 베이킹소다 클렌징폼이 약간 딥클렌징용으로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꼼꼼하게 딥클렌징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품을 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절기에는 데일리 마스크팩을 써요. 데일리 마스크 팩 이란 어, 진짜 가 성비 좋고 수분 위주 알로에 라던가 뭐 레몬 정도 추출 함유 된 그런 데일리 로된뭐 약간 그런 거있 잖아요？굉장히 한 장에 뭐1 200원 되게 많이 사 면은 그런 수준 그 거를 되게 자주 써요. 데일리로. 데일리 로 데일리 팩 으로 해서 그걸 꾸준히. 쓰는데 굉장히 뭐랄까 효과가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것이 그래서 데일리팩으로 이렇게 수분 충전용으로 다른 뭐 잡다한 성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데일리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페셜케어용 마스크팩을 따로 써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이주일에 한번 정도 쓰는데 저 같은 경우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쌍바에서 나오는 팩을 굉장히 쓰는 팩이 편이에요. 쌍바에서 나오는 갤팩, 겔팩, 하이드로 겔팩을 3, 40분 정도 정말 깊으면서도 오랫동안 수분 충전을 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팩 중에서도 제가 아이소이에서 로즈팩.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도 워시오프팩인데 수분을 충전해주는 워시오프팩이에요 그래서 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싹 바르고 난 다음에 한 20분 후에 씻어내면 수분과 함께 잡티 개선도 되는 그런 팩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자외선 차단 이거는 뭐 모든 피부 관리를 할때 가장 기초적이죠 자외선 차단을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차단제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쓰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습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습도를 60 정도, 70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또한 인어뷰티로서 뭐 이너뷰티가 거창한건 아니지만 물물 물 많이 드시라는거 그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은 급한감이 없지 하나 있었지만 제품 추천과 함께 건성피부 환절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그 제품이 효과적이고 그것이 피부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식으로 먼저 성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 스텝, 그다음에 각질 케어, 그다음에 팩 하는 법, 그다음에 뭐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건성 피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편, 2편, 3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성 피부 가을철 환절기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절기라고 하면은 가을도 있지만 봄도 있죠. 근데 약간의 여름은 뜨거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는 거고 겨울은 더욱 더 건조해지면서 찬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똑같은 환절기지만 살짝이 케어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지성피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